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. 오늘도 생얼이고요, 당연히. 지금이, 네. 이제 곧 3시가 다되야데요 오늘도 3시에 편의점 먹방을 하러 나왔습니다. 제가 3시를 맞춰서 나온 건 아니고요. 딱이 시간만 되면은 배가 고파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, 겸사겸사. 무엇을 먹을까요? 못 보던 게 뭐가 나왔나? 대왕 소세스 오 맛있겠다 이거 하나고 돈까스도 맛있겠는데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둘다 먹고 싶은데 둘다 먹지 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? 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작아 이게 칼로리가 낮으니까. 그럼 두개 먹어야지 큰게없으니까 이건 먹었고 이것도 먹어봤고 이것도 먹어봤고 안 먹어본 거 그래도 칼로리가 아예 없는 물 14,500원이 할인카드 있으세요? 아니요 아까봐도 제정신이 아니고 소스 돈까스 뭐 볶음밥 파스타 야채 피클 이제 남았어 라서비로 배가 물었거든요. 엄청 커. 오징어 죽어야겠다. <목소리도> 같은 너무 시큼해요. 베이 치즈만. 아, 돈까스 맛있었어. 볶음밥도 저번 도시락보다는 별로였지만 나름 썼어. 이거 진짜 떡볶이 국. 이건 에피타이저 뭐야? 한입거리. 지금은. 3시 30분 3시 30분 밥을 얼른 한 30분 정도? 이제 집가서 저는 코코넨네 잠을 자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먹방을 봐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밥한 끼를 뚝딱 밥, 밥 야식이죠? 야식 한 끼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